Some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Someday. 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기 성공. 어제 반신욕하고 잤더니 최근에 더워서 막 중간에 깨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가지고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이제 씻고 저의 모닝 루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빠이 분이고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독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요.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해요. 읽고 있는 부분이 잘 모르겠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나름대로 이게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논문에 대한 실험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근거들이 계속 나와요. 되게 어려운데 사실 저 어려운 책을 읽는 거는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100% 이해 안 돼도 그냥 쭉 읽어나가는 거? 그냥 끝까지 읽었다? 잠안올때 읽으면 아주 좋아요. <웃음> 1시간 20분 편안하게 독서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발레를 가거든요 제가 발레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발레가 진짜 힘든 운동이에요 근력도 많이 쓰고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발레가 되게 단기간에 가장 살이 많이 빠졌던 운동이에요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 발레를 합니다 그래서 여튼 너무 오랜만에 발레를 가는 거라 지금 스트레칭하면서 좀 뻐근한 거 풀고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고 대학교 때는 내내 다이어트 했고 오히려 저는 지금 살이 더 많이 빠진 편이에요. 대학 때보다. 제가 발레했을 때 유일하게 뭐, 놀러가서 비키니 입어도 뱃살 신경 안 쓰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웃음> y may think that I know too much But now it's never too much Because m p e c o m s to s v e girl, s t r u s t I won't get sick of us To my s a r t i n c r s I'm doing something different Your name's been on my tongue, m cup's been looking f o r l o e s o 수하! 저는 오늘 카페 가서 영상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카페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그냥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번 가서 커피라도 사 들고 오는 걸로 해 보려고요. We c s going a It's so n n a v e s When 위에서 뭐해, <웃음> 양이 스트레스 다 풀었어? 이 그루프 하고 저걸로 고정하는 건데 양양이가 지금 깨물고 놀고 있어요. 양아, 여긴왜 올라갔어? 응? 고도의 집중력. 화났다, 화났다. 양이 지금 화났어. 샤워하고 지금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거너 <웃음>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y o l n e ask me if I'm okay. 우리의 맥주 그치 스타트가 원래 흑맥이야 아 고품 싫어하냐? 야전에 날려버려 아 여기는 안보리면 내버려 아 그래? 나꼭 찍어야 돼? 차 살이 이게 나았다이흰색비 아, 것도 뭐 진짜? 맞아아주나갔지 않아? 갓도는 좋은데 내 상태가 진짜 애가 냐 <웃음> 제가 프로 사진만 에요 왜? 야 진짜 너야 나 지금 여기서도 좀잘 나오는 것 같아 <웃음> 야 연예인 같아, 연예인. 브이로그 찍어라, 진짜. 이쯤 보면은 막 유튜브를 한다고 나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막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끈질기게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근데 나는 그게 간절함이더라고. 뭔가 이 유튜브를 성공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라기보다도 언젠가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내 브랜드를 만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내가 가장 비용을 안들이고 쉽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나한테 꾸준함이 되게 간절함이야. 너는? 참 생각도 없어. <웃음> <웃음> 너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생각을 가끔 하는 건 좋지. 왜냐면 <웃음> 내가 난 나는 엄청 무겁잖아, 굼벵이가. <웃음> 맞아. <웃음> 근데 한번 머리를 빡 맞은 것 같은 얘기를 들은 게 너무. 열심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좀 잔머리를 부리고 깨를 부려서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면 쉽게 쉽게 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열심히만 하는 거지. 아. 그럼요지가 뭐야? 뭔가 꾸준하게 하려면 무작정 꾸준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영리하게 하는 법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나도 아직 거기까지 짠해. <웃음>